린 나른 갓스레 울적해져 비라도 내릴까 그럼 괜찮을까 아 오늘은 개 쪼개 쪼개 쪼개 새벽 2시 반입니다 2시 반인데 이렇게 반이나요네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<웃음> 라면 하저 라면은 진짜 좋아하는데 잘안 먹거든요 잘안 먹는데. 컵라면으로 치면 육개장. 끊인 <끈인> 라면으로는 <원해>. 열라면. <S> 네. 짜파게티. 불닭볶음. <불닭버금>? 비빔국. 다 좋아하시네요. 라면 <S> 거의. <S> 아, <S> 자면은 진짜 혹시 슬플 때 먹는 음식이 있나요? 슬플 땐안 먹죠 슬플 때 먹지 않아요 그건 안 슬픈 겁니다 여러분 슬플 때뭘 먹는다? 안 슬픈 거예요 오빠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저 빠졌어요? 꼬주발이 빠졌어요 그래요? 에러면서 빠졌나봐요? 턱손이요 네. 말 옆에다 어 베이거 같아 <웃음> 노래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나중에 나오면.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차에, 차에가 이제 없어졌어요. 제가 자몽아니, 자몽아니 요구르트를 좋아했는데, 이게 없어져서 지금 자몽 요구르트. 자몽 요구르트. 터렛네. 제 화이트의 아 추가 괜찮을까 별거 아닌 고민들이 나를 나무좋습 어, <놀람> 어, <놀람> <놀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영님께서 사다주신 롯리입니다 너무 맛 <웃음> 달달한거 좋아하세요? 달달한거 완전아 <웃음> 제가 맨날 애 하면서 브라우니랑 사탕을 먹잖아요 근데 솔직히 왜 사람들 달달한거 먹는지 알겠어 왜냐 힘이 나거든 하루에 <웃음> 혼 <맞아, 맞아. 웃음> 그로 하나 순삭하게 완료. 이야 오늘의 엔딩이죠